우와. 에러가 났나. 어. 죽어. 야, 당근을 골시다. 아이, 이건 뭐야? 이거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래도 한 명은 골고 할수 있다. 야, 야, 잡아, 잡아. <웃음> 아, 저 혼자 가자, 저러가자왼쪽 가자. 어, 뭐야? 저러 갔네. 왠, 우리 왼 쪽으로 먼저 가 있자. 뭐 우리가 왼쪽으로 아... 가 있어야 되는데 당근아 아이씨 너는 우리가 아니구나 아, 근데 막혀보니까. 이 맵이 아니다 뭐 로비로 나가기 어디갔노 아 옵션 내 버가리 아이나덕구 그거를 맨 처음부터 해줘야지 아, 아, 이... 아, 어 이거 아, 나아 깼나 어야 로비 레벨에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래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웃음> 응 와 로비 레벨도 바꿀 수 있네. 어나 처음 알았다 이거. 뭘? 로비 레벨? 응. 크리스마스 레벨 보자. 아 진짜 진짜. 어. 아 뭐야? 다, 다시 바꿨네. 아, 오늘 입으니까. 어. 아. 그 로비로 나가서 <웃음> 눌러 봐봐. 그다 나. 아 내가 좀 누르면 된다. 좀... 내 혼자 누르면 된다. 어, 네가 방장이잖아. 어. 어어 자, 로비 맵불로오는 중이다, 지금. 야, 여기, 여맵 어? 상태가 떨어 기타 뭐야, 기타? 야, 어? 기타 있다, 기, 기차, 기차. 으아. 오 여기도 막도중까지에 깨지던데. 어, 야, 이... 이거. 아마 이번 업데이트에 생겼을 거,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정확히 이브. 어, 기차다. 이타 볼까? 아, 진짜 이 당근 녀석이. 야, 이거 끌어내. 덥고 이건 이놈 끌어내. 이, 이놈 막. 딱. 또... 마이크안들리나 어, 손은 온대 오케이. 손은 오고 너는 가고. 손올때 너는 시공 가자. 덕구 나좀 도와줘 야 먼저 가지마 야 너도 오른손에 뭐 들고 있냐 아, 야 기차 탈선 했는데 덕구 어. 기차 탈선 한거 같은데 앞으로 안... 안 간다 어, 짜노 떨어져 있 이거 잠깐만, 크리스마스 맵 매... 그냥 음... 보면서 갈까? 음, 탈선 고쳐졌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입은 내일 뭐 하지, 근데, 그런다는. 난 내일 뭐 하니, 얘들아. 먼 볼플레. 크리스마스 맵 있다. 그 캔디 지팡이로 짐라인 타는 거 있고. 레보 레보. 어, 야 이거 나만 계속 타고 있었냐 이거? 야 다시. 야, 나좀 살려줘. 아, 달랐다. 와. 어디냐면, 저 눈사람 등반하는 거 있다. 오케이. 같이 할 사람. 아, 저 개인으로 깨지는 건가? 나저 눈사람 등반하러 갈래. 어? 어, 어, 잠깐만. 야, 이런 기능 있는데. 你伫들 어디있냐? 고位呢다伫디들 어디있냐? 어디 형? 디있어찾 형? 잠你박 찾았다 你마너 너 일로 와. 伫叨位 <웃음> 어? 뭐? 박당근 노일로 와. 박당근 노일로 와.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끊기냐, 얘들? 끊 아, 나... 막당근노 일로와 나 혼자 하러 어야 근데 왜 이래 니네들 말이 것 끊기냐? 렉 네. 걸리냐? 렉 걸립니까? 어이구 나 네. 근데 나 니네들 말이 왜 이리 끊겨서 들리냐? 또쓴 네. 거? 오케이. 이거를 끄고 하자. 아, 야, 잘못 눌렀다. 젠장. 나아 다시 로비로 나간다. 뭐야? 다시, 다시 물어볼, 다시. 어, 실수로 떨어, 실수 잘못 눌렀다. 야, 이거 총이 어디서 하냐? 총? 아까 그거. 어, 이 버튼. 야, 어, 또밑으 떨어졌다. <웃음> 야, 나또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 <웃음>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저거 잡아 끈 거냐? 어. 너 일로 와 <웃음> <웃음> 저놈 총으로 난사했다 헤이 보이 아봐 있... 일단 난 먼저 저 눈사람 위에 올라가는 게, 게, 거부터 깰래 소리 끊긴다 나도. 어 약간 그렇다 나도 이 게임 키면 약간 그래. 마이크가 되게 끊긴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어 이제 잘 들린다. <웃음> 나 말하고 있는데 안 끊기네 너는 왜 마이크를 안 쓰니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이. 어. 이 버튼. 공기포. 뭐 오나. 에이 눈사람 어떻게 올라감? 어. 내가 조준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눈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뭐야 내가 네, 네, 네, 어딨음아 여기 여기 눈사람 있는데. 어, 근데 걸까올라갈 수 있음? 어. 올라가면 첫 번째 도전까지 깰라고 마이크 지금 시시한데 67개 다 깨보려고 지금 벌써 4 3개 깼다 4 3개 떡구 너 여기 올라가는 거 도와줄 사람 와... 어떻게 올라가지? 니코가 약간 이상한 게 문명하다 또 선우 온거 같은데 추래야죠 잠만, 친초 어 보냈다 들어오시오 지금 크리스마스 맵에서 열심히 도전 과제 깨고 있다, 이. 근데 이 아이 눈싸움 진짜 어떻해 나는 안 끊긴다, 이제. 그, 니가 동검이어서 그런 거야. 니네 컴퓨터 내가 발가락 끈 뒤로부터 그래된거 아니냐. 난 이걸 공기 어, 어, 덕구랑은 원래 나 끊겼다. 아니 그거는 월,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거임. 뭐, 응. 너 뭐야? 임마, 뭐야? 나 서, 지금 성적이... 손... 어... 어... 이거 호박색... 난 당근색... 뭐 당근이라고 아니, 나보고 너... 나 뭐... 꼴드란 말인가? 아, 선우 니 네, 금요일날 민성이랑 만나놔 나 아. 어딨어? 저있다 뭐야 이거? <웃음> 이놈 왜이래 스킨이 아. 스킨골 꼴사납다 <웃음> 선우 저기있어 너... 어? 아, 근데 이렇게 많다 아, 진짜 마이크가 끊기네 설정 바꾼 거 없을 테니까 엥간하면 이렇게 될걸 네. 이거 알아찾아야지 잠깐만 볼까 한번 설정이 끊기고 끊긴... 뭐라... 어, 나 어깨 탈골됐다 야 이거 말고 처, 제대로 이 맵을 한번 깨봅시다 뭐라고? 아, 맞춘다고. 먼저 깰거 크리스마스 뭐지?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이거 그래 너무 끊기네. 이거 원래 로비 있는 건데도 도중까지가 깨진 맵이 더 있는 맵이더라고. 한 번. 충환이 왜 계속 목소리 끊기끊기는데아 이거 애들 다 그렇다 지금. 잠깐만. 어. 이거 잘안끊기더라아 잘 지금 저쭉 쏘고 싶은데 키를 못 찾겠어. 엔진 녀석 장아 아, 잠깐만 이스게지 말고 저 당근 녀석을 쏘자 어지 모르잖아 어? 어린, 지 모르잖아 야 당근 찾아 찾아봐 덕고 당근 찾아 술레잡도 맞나? 술레잡가자 아니 당근잡 당근잡기다 무조건 당근잡기다 당근잡기 욕다 무조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브 이러고 있다. 어? 크리스마스 <웃음> 이브에 이러고 있다니. 크리스마스 이브는 당근을해야 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당근은 죽여야 된다. 어이, 좀. 당근 일로 와. 이리 와 당근. 나, 사, 나 찾았냐? 아니 니 찾으러 가고 있는데 왜. 당근 수색 아, 시작. 빨리, 빨리 찾아라. 아이다 그냥 당근은 없는 걸로 하자. 어, 왕.. 데야 아. 당근은 없는 사람이다.. 왕, 왕따 개반데? 진짜 왕따 아는데좀양성적으로소이 박당근이 누군줄 아나? 박당근? 어.. 그런 사람 있나? 없어.. 아, 됐지.. 그래.. 당근이 왕따 없어졌다.. 난 당근 좋아하지도.. 않, 난 당근 먹지도 않는다.. 야 이거 거, 선물 상태 있는데? 맨 꼭대기에? 맹꼭대기 선물 상자 있나? 상자. 어, 니가 맹꼭대기 맹꼭대기로 가자. 찾았네, 찾았네, 알겠다. 어, 찾았다. 야, 짚라인 소... 찾았다. 총, 총, 줄게 어, 저기있다. 맞춰봐, 맞춰봐. 어딨노, 어딨노? 어, 저기있나, 저기있나. 손으로 봤대 어, 떨어졌다. 여긴가? <웃음> 어, 야, 나 막, 막, 댄 아, 씨, 난 저거 쏘고 싶다고. 짐 거... 라인 탈랐는데 기차한테 걸려붙다. <웃음> 어? 나나 도전가지 않아 깨볼게 어? 야 저, 저, 저기 저기 총 총선은 거 놓고 있 저쪽에 지붕 위에 더 꿀걸? 저거 선은 저기 선은 있고 저 철도 위에 야야 야, 여기 혹시 짚라인 같은 거 없나? 짚라인... 어어! 짚라인 <웃음> 비슷한 거 없던데 어? 몰라 짚라인 안 보인다 <웃음>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임. 내가 찾아봤을 적 없는 것 같거든, 존나임. 사탕하지안 어! 보인다. 근데 뭐 하냐, 거기서? 몰라. 덕구 하이 어! 덕구, 보이는 당근은 무조건 싸버려. 아, 그래, 덕구, 나, 나, 나 보일걸? 죄송합니너 <웃음> 아. 지금 난사하는 거 보인다, 나. 이거 잃어버리잖아. 아야, 나 쏘지 말고. 뭐. 야, 난 수라. 야야, 이거 잃어버린잖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내 누나 여기 여기 내 위치를 봐줘. 별근 노래 하고 있잖아 여기서. 아 잠만야, 쏘지 마봐. 나나안 보임 여기. 빨리 어, 어, 시... 나 잠깐. 어, 나짐 라인 찾았다. 어딨어저 위에. 어디가 짐 라인? 저까지 어떻게 가지? 내리라, 다들 내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 와. 여기서 불꽃놀이 하고 있을게, 내가. 나 이거 제대로 해서 이거 깰라고, 도중까지 아, 근데 도중가질 이거 다, 다 같이 해야 되잖아, 뭘 주면. 아, 이거 개인으로 깨질걸, 이거, 짐 라인 타는 거. 야야. 어. 아, 아. 야, 야, 야 소지마, 어. 이제 뭐하냐? 어나 나 도중 까지때는데 어, 누가 자꾸 나한테 폭죽 쏜다. <웃음> 박대 사탕. 아, 난 아니다. 막대 사탕. 난 폭죽 쏠줄 모른다. 막대 사탕이 나다 지금. 어그걸그 줄라인 그 걸면 된거 그게. 어. 아 여기, 진짜? 여기 위에 있는데 막대 사탕을 못가지겠다 누가 밑에서 잡아줄 사람. 밖에 있는 그거 움직이는 거 따로 있어? 응. 음. 아 그래? 내쪽 네, 그냥 박혀 있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잠깐만, 짚라인은 여기 있거든. 아, 종종아, 이쪽을 원래 이쪽에? 이쪽 와가지고 위에서 걸래? 그럴까? 음, 위에서 걸는 게다 전화 깼다 오히려. 아니, 짚라인이 여기 있는데. 어디? 나 거기 가볼게. 일단. 봐봐, 요위에끈 같은 거 보이지? 이거 이, 이거 아닙 이거? 여기 이어져 있는 거? 아, 저기 있네. 아저 음. 위에 막대기 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말하는 거 아니? 집라인 그런 거 같다. 이로 오세요 이로 저쪽으로 오면 돼. 저기 막대기 있는지 볼게. 야 사탕 막대 누가 바닥에다좀 던져. 야, 저거 던져 놓고 올게. 이쪽으로 오면 되거든 여기. 갖다 버리고 리셋 시켜서 올게. 저 위에 있는 건 아마 사탕 막대안 움직일 거야 저거 사탕, 사탕 저거. 너 이거 좀 싸줘. 멀멀 싸줘. 싸주고 갈까? 아 이거 그거. 두석기아그 아, 혼자 된다 투석... 스스로 어 되나 어그 아, 위에 동아리 파... 봐봐 그거 그거 사탕거어안 아, 된데 야 근데 투석기가 지원자 지오리... 어. <웃음> <야>, 투석기가 잡빠지는데 <자빠진 웃음> 이거 통아리사탕 그거 안 냅둘 거도될것 같다 여, 여기 거 움직인다 맞지 어 움직임 움직임 여기가 안, 아, 안 랩... 아니 요리집 네 나인 타고 갖다 버릴래 뭐 이거 아니 내가 탈거 이거 타자 않... 나 밑에서 못 걸겠다 이거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야될것같음 여기있다고? 이, 이, 이거 더 올라가면 저맨꼭대기 올라가면 맨꼭대기가 거는게 나을거같음 어 그렇네 음. 아닌데 이렇게. 여기 여러개 있는데 맞다. 아 그래? 어, 어. 그니까 러 요거 요거 어. 야여기여기와서 이거 거, 거, 거, 걸기만 하면 무조건 다지거든 어, 그, 거기만 하면 됨 오호! 야, 야, 됐어? 야, 나, 짐 라인 탄다. 안녕! 어, 깨졌다. <웃음> 어, 깨졌어. 나, 어, 깨졌다. 나도 깨졌다. 아, 애들, 애들 데리고 와서 타보, 타볼까? 아, 근데 다, 다 깨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나, 나도 깨진 거 같은데 어, 너 깨졌나? 어. 내가 깼거든. 아, 그럼 깨졌나 보네. 야, 야, 야, 쏘는 혹시 도전까지 깨졌나? 아니? 펜디로이 깨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 시프트 테러면 어떤 가지가 있거든 펜디럿이 핸디 안 깼거든 어 펜디럿 깼다 아 덕구 따라와봐 아? 어? 따라와봐 아 이거 어떻게 거어 너도 한번 깨보자 어, 저, 저, 위, 저, 저, 저 위까지 저, 저, 저. 가봐 저 틀이 있는데 선우 도 따라와봐 어. 잠깐만 썰매 탄다! 야야야! 오호호! 오호호! 오호호! 하이! 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다들 하이! 요로 <웃음> 와봐요. <여기로>. 오. 절로 <웃음> 재밌다. 다르시오. 뭐야 이 새끼? 아. 뭐야 이 새끼? 진짜? 뭔데? 누구 잡고 있는 건데? 안녕.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어 그래. 난 끌고 와라. 어 따라와봐. <웃음> 여기서 아, 이로 아, 가. 아, 여기 니다 여기 니다 쏘리 쏘리 올라와봐올라와봐올라와봐요 선풍기 뒤있는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어디있냐면 여기쪽 쪽 올라가면 된다 쪽 올라가다고? 쪽 올라가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있거든 아 어, 저기 쪽안는 어. 쪽으로 올라가면 돼 잠깐 도쿠 자꾸 방이 <웃음> 안 한다 덕구 여기 있을까? 아 이게 덕구 떨어졌다 그, 다걸기좀 힘들 생각보다 아 거는 거 별로 안 어렵다 그 밑에 자꾸 흔들다 보면 그걸기겠어 걸기때문에... 그건 맞아 난난좀 어렵더라 온나 여기 맞대서 아 4인 파수 4인 파수 엘리시움 하고 싶다 엘리시움 아 엘리슘. 하고 싶다 장리시움 하자 이거 대원이 불러서 하자 어우 시래 어우 잠깐 뭐야뭐랬는 어 오라이 랜덤 케이스 좀 하나 어. 움직인다 왜어 어, 됐다 움직인다 <웃음> 엘리0이 뭐냐면 스팀에서 무료로 하는 의자 빼기 배그거든 왜아아나그본적 아, 있다 방송에서 아야 여기 막대 사탕 많은데 개수 여섯 개나 있네 어 많음 여기 많음 막대 사탕 개수 그... 노 어? 한 막대 사탕 개수 노어 아, 그거 집... 잡아봐 어, 랭... 밑에 부분, 어, 휘진 아, 부분 음. 말고. 그거. 아, 왜 이렇게 렉을 먹는 거야? 말고 밑에를 잡아봐. 야, 밑에를? 휘어진 아, 밑에. 부분 말고. 야, 렉, 렉도 많이 걸리는데? 그거 갑자기. 잡고 줄에 걸어가지고 가면 된다. 그냥 뛰어내리 떨어졌다. 어. 너 뭐하냐? 어우, <웃음> 레이스. 아, 괜찮아그 막대 사탕 위에 여분으로 두, 한 개씩 더 있으니까. 막대 사탕 위에 올라왔다, 올라왔다. 막대 사탕. 올왔다 어, 올라왔다. 아니 막대스틱 걸 걸어줄까? 안돼. 는데막대스 걸어줄까? 아니. 아, 니니 선우 선우 혹시 니 성매 뺏겠나 어? 성매 깼나 이거? 성매? 무슨 성? 아, 양 성... 예, 아무것도 안깼을걸 어, 아, 친구들하고 한, 친구들하고 한게 깼다. 뭐, 이 사람, 전기 나오는 성. 전기 아, 전, 전기, 전기 나오는 성? 아, 다크, 다크야, 다크. 응. 다크 네 다크. 아, 이거 성을 깨야지. 성에서 짐 라인 개 많이 나오거든. 맞음. 어. 다크 깼나보네, 다크, 그러면. 다크로 응. 재밌다크하러 갈래? 누가 자꾸 총으로 난 사는 게 보이는데. 엇 걸린다. 하지 마, 요 조금 거기서 막대 사탕 내 밑부분 잡고 줄에 걸어서 내려오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구부러진 부분 잡으면 안 된다. 약간 그 구부러지고 일단 하이 그, 그 정도? 아. 어 그래. 그거. 야나 가야겠다. 왜? 나 동생 공부 가르쳐야 된다. 오케이. 아, 아, 리이리 오면 된디. 어. 아, 이거 끝나면은, 시간 되고 올게. 오케이. 어허. 오케이, 이게, 덕구 잘한다. 덕구, 어딨음? 어, 하고, 어. 걸고 있다. 걸었는데? 건거 아니? 걸었는데? 저거? 아니다, 아직 안 걸었다. 점프해봐. 야! 아, 안, 안 걸었네. 걸었네. 야, 걸었네? 야, 안 걸었는데. <웃음> 안 걸었는데. <웃음> 넣고 같이 할래, 다시. 난짐아 그거 성에 근데 이것보다 저 성에 있는 짐라인이 더 어렵다. 야, 야, 야, 소지 마. 야, 야, 쟤거 떨어지려 한다. <웃음> 어, 이거 봐. 어 되는데. 아, 이거 위치 좋은데. 올라오기 길어 보니까 마크에탕리젠시켜 놓을게 뭐 뭐야 덕구 계속 올라가는데 마크에리젠시켜 놓음 그다리그다 덕구 나만 올라가게 해줘 <웃음> 수지 <웃음> 수은 그, 2대 2대1은 괜찮잖아 탕탕탕탕 덕구가 리젠이지확인 좀. 하나 더궜고나떨떨구면 무조건 리젠 된다 <웃음> 야막대봐 야, 야, 위에, 위에 봐봐. 닥터판 닥터 오. 어! 이제 안 됐어. 덕구 어. <웃음> <도쿠> 와봐. 덕고 <웃음> 와봐. <웃음> 어. 어디 갔노? 덕구 <웃음> <도쿠> 어디가? <웃음> 내가 걸어줘야되나 이거. 어난 막대사탕.. 난 막대사탕 막대 기재시키려고 열심히 영웅 쓰고 있다. <웃음> 막 떨었으면 된다 막 아니 이거 같은데 임마. 아니 맞다. 야, 렉좀 걸리지 않나, 갑자기? 아닌가? 아니, 아, 아니 렸다 약간 걸린다, 약간. 됐고, 이거만 깨고, 바로 그거 깨러 가자. 다크 깨러 가자. 아니, 다크. 전기동사부터 다시 깨야지. 야, 나 어디부터? 잡고 있다, 이거, 짚 라인. 그만해, 어디부터 깨다가. 그거, 전기. 도전. 아! 아 솔직히, 이 맵도 도전가지에 네 개, 다, 네개 있는데, 다 깰까, 그냥? 음, 뗄까 하면 떼고. 아, 그냥, 다른 맵아하 갖고 하다네 개면 적으니까, 어차피. 네. 와, 내가 탈래, 그냥. 뭐야, 통알에 갔네? 간다, 덕구. <웃음> 우와. 덕구. 왔다. 아, 나도 타고 싶다. 아, <웃음> <웃음> 나중에 성매 가면 저 진짜 많다, 지금 나이. 도쿠 어디있엄? 물지도 않네 도쿠 나한테 맞고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